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있는데, 을은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장 금까지 모두 지급하고서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갑은 위 물품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병을 상대로 을의 소유권이전 등 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을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그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을에 대하여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, 갑을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은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이므로. 이 경우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수 없는지요?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권자가 민법 제사백사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위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위 규정에 따라 인지청구권, 혼인취소권 등과 같이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니라면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단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권자대위 소송에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.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제3채무자 병은 채무자 을이 채권자 갑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항변을 원용하여 채권자 갑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갑은 병에 대하여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